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음... 많이 버렸고요. 그중에 살아나는 애들이 어, 이렇게 돼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미련이 남아서 조금 놔둬봤어요. 뭐, 안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 보세요. <웃음> 내가 사랑하는 유적곡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기다려 봐야죠 음, 정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렇게 멋진 애들 적심해 가지고 놔두고 이렇게 꼬다리 올라오다가 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나마 좀 괜찮은 아이들은 복도 쪽으로 다 피신을 시켰고요 여기에 이게 합식해놓은 국민이들 제가 천원 이천원짜리 합식해놓은 요 아이들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생각보다 여기 밑에 있는 이쪽 못난이들 못난이들이 맹에를 안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서 가려주니까 그랬나봐요. 이 분도 거기 있었거든요. 이 국민이 합식분도. 아, 냉에서 약간 살아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예쁜 것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저분하긴 한데요. 그래도 봄을 기다려보고 해봐야 되겠죠? 음, 멋진 애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생명이 있으면 또요 빛을 따라 살아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놔둬봤고요. 복도로 피신시킨 애들은 그냥 거기는 영하로 절대 안 떨어지는 곳이고 대신 햇빛을 못 봐서 아쉬워서 그렇지 복도로 피신시켰답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이렇게 문 열어놔도 영상 11도를 안 떨어져요 문만 닫혀 놓으면 거의 29도 30도가 되는 데래가지고 음, 처음에 제가 이거 관리 다 완벽하게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추위가 와가지고 이런 괴변을 겪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은 여기 요거 위에 안쪽으로 은박치 해가지고 테이프 다 돌렸어요 이렇게 저쪽은 해가 조금 빨리 지는 쪽이라서 높이까지 쌓고요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이 안에 낮에 들어왔을 때는 문을 안 열어놓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밖은 아직도 이렇게 눈 천지네요 여기는 눈이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정원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많이 볼품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 과잉보호는 지금도 안될것 같아요 너무 이제 건조해지고 있어 가지고 음. 수분도 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주고 있어요. 하, 생명력 긴이 착한 올리브 화분들 이렇게 아직 이렇게 버려진 것 버려진 게 아니라 내놓은 것도 많은데 이제 끝 이게 하다 하다가 아, 좀 이제 실증도 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못할것 같아가지고요. 좀 쉬고 있어요. 몸살이 아주 단단히 나버렸어요, 마리맘이 막 지난주에 혼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기어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붙이고 바닥 깔고 바닥도 전체적으로 아주 다 깔고 싹 붙였거든요 이렇게 바람 한점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고 겨울을 맞았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추위와 맞닥뜨려 갖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 가지고 그냥 엉엉 울었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진짜 <웃음> 아유 그나마 이런 애들 이제 봄이 오면 음잘 어떤 모습으로 조금 이 조금 이 아주 푸르푸르 새싹으로 돋아나면 괜찮겠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우리 음 우리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아이들은 제가 무서워서 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따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희망이 보이는 애들, 그막 그러니까 단풍들은 그런 색감들은 이제 싹 사라졌긴 했는데 그래도 봄이 오면 혹시 희망을 찾아줄까 하는 애들 이 색깔은 정말 볼품 없어요. 그래도 완전히 맛이 간 애들 빼놓고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아들 들어오게 만들었답니다. 여기 시문인으로 덮어놓은 애들은요, 조금 더기다려줘야 해들. 물이 너무 말랐는데 물주기가 무서워서 아직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울긋불긋 단풍색은 싹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지는 해가 비치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절대로 그래도 영화는 안 떨어진다니까. 또, 신문지 한 장씩 싹싹 덮어놓고 가면, 예쁘진 않지만,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날마다 이게 뭐랍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웃음> 참, 여러 군데로 피신시켜놨죠. 여기는 옥탑에 있는 방. 아, 영화로는 안 떨어진다 해서 제일 먼저 피신시켰던 애들인데요. 좀 심각한 애들을 이쪽으로 빨리 보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애들이네요. 아이고. 여기도, 음박지로 이렇게 하고 막 관을 짜 가지고요 막 신문지로 이렇게 이런 애들 싹 갔어요 10년도 넘게 키웠던 이런 애들 근데 이게 여기까지 말랑말랑 해졌는데 뿌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무나무가 왜 이래 아 못살아 다 이렇게 물러 가지고 그래도 못 버리고 지금까지 놔두고는 있어요 방울 봉랑뭐 이런 애들 내가 아끼는 애들은 뭐 먼저도 보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못 만지는 게 보이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만지면 완전히 물이 들어 있어서 그 수분이 언제 빠져 나갈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빠져 나가 줄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너무 다차 있어요 지금 멀쩡해 보여서 어 이거는 이제. 좀 졸아왔나 하고 만지면 그 안에 아직도 통통하게 물이 들어있네요. 아, 참. 음, 이런 애들이 아주 끝, 입, 저리 손톱 끝이 빨갛던 애들인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다 없어졌어요. 에휴, 참. 여기가 다육이 무덤인데 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죠? 여기 다 가망성 없는 애들만 버렸는데 자꾸 여기서도 골라볼까 하는 자꾸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참 미련하죠. 미련 꼼탱이.